검은사막 모바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저는 1타 강사 CM 에이든입니다 드넓은 푸른 바다, 신규 컨텐츠, 대양이 곧 업데이트되는데요. 기다리고 계실 모험가 분들을 위해 대양플레이 영상과 함께 프리뷰를 준비해봤습니다. 오늘 저와 함께 새로운 모험을 향해 미리 출항해볼까요? 출항하기 전 바다에 동전을 던져 행운을 빌어보겠습니다. 풍향과 풍속을 잘 살피고 멋진 항해를 펼쳐보세요. 바람을 잘 탄다면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항해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. 항해를 위한 필수 요소인 선박은 설계도를 통해 제작할 수 있습니다. 선박을 몰기 위해서는 선원이 꼭 필요하며 선원들은 영지에서 보험가님의 출항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. 선박을 타고 대양 어디서든 해양어종을 낚을 수 있습니다. 선상낚시로 잡은 물고기는 항구에 납품하여 선박 장비를 강화할 수 있는 강철과 합판을 얻을 수 있습니다. 선박을 개조하여 한포와 장갑을 장착하며 대항에 존재하는 괴수들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괴수들도 강력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공격하셔야 될 겁니다. 항구에서 현상수배 의뢰를 받아 악랄한 바다의 부업자를 제압하거나 특별한 의뢰를 완료하면 오킬로와조하및 강철과 합판을 현상금으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. 저멀리 수평선 너머까지 까마득하게 펼쳐진 거대한 대양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던 색다른 즐거움이 다가오는 업데이트를 통해 시작됩니다. 이제 대양에서 모험가님의 앞으로 이어질 흥미로운 여정을 응원하겠습니다. 검사 모바일 대양 위대한 항해가 시작됩니다.